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요 해양유료오염사고와 그 영향 다섯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 시간부터는 그 허베이스피릿도 사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허베이스피릿 사고는 우리나라 수역에서 발생된 해양유료오염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고 을 어 최근까지, 그, 2007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어 현재까지도 완전한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러한, 이제 대형 사고다 이렇게, 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그림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이 사고로 인해서, 이제, 그, 예인되고 있던 크레인 바지선이, 이제, 그 사고가 났는데요. 충돌 해서, 유조선의 측면에 이렇게 구멍이 세게, 파공이 생긴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사고 후에 직후에 찍힌 사진인데 이렇게 기름띠가 기름이 쏟아져 나오면서 기름띠가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의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강의하는 내용들이 대개 그 우리 해양 유류염 사고의 배상체계나 방제체제에 있어서 어떤 그 국제적인 그 제도가 크게 변화하거나 만들어지는 단계에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된 사고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토리 캐녀노 사고 또엑슨발데이조 사고가 이 토리 캐녀노의 경우에는 어, 오늘날의 손해 배상 체계 C 그 L C 배가의 B C C 배이 만들어지는 제도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단계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제도사쪽으로는입법사쪽으로는 이런 사고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국가 간의 방제를 방제 협력할 수 있는 대응대비 체계인 OPRc 협약이 만들어진 제정된 계기가 액선발대조 사업이고요. 우리 국내에서 봤을 때는 액선발대조 사업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석유산업계 대응기구가 만들어진 것을 벤치마킹해서 해양오염 방지 조합을 만들게 되고또그 여러 가지 방제에 대한 기본적인 그 국가의 계획 같은 것이 엑슨발대조 어, 사고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 제도 제, 제도, 미국의 제도들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국내에 도입했기 때문에 어, 입법사적으로 이엑슨발대조도 중요한 사건이다고볼수 있습니다. 또 어 지난 시간에 공부한 시프린소 사고의 경우 에는 우리나라 수역에서 발생된 대형사고 중에서 어, 좀 초기 단계였다고 보시면 그 전에도 이미 대형사고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은 그때는 방지체제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못한 단계였기 때문에 뭐 제도의 개선을 가져오거나 이렇게 할수 없었고요 뭐 이런 것은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 그전에는 뭐 그런 단계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 발전이 없었고요. 시프린소 사고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그 국가가 경제력도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였기 때문에 방제의 문제점을 많이 개선하고 제도화시키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양오염 사고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인 허베이 스피리토 사고의 경우에는 어, 손해배상액이 이제 책임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쟁점이 되어있 사안이었고요. 어, 그로 인해서 그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하게 되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되는 사고입다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 이번 시간부터 공부하게 될 허베이 스피리토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기금협약의 비중과 관련해서 우리가 결국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사고의 개요, 방제작업, 사고의 영향을 순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에, 사고 경위는 어, 2007년 12월 6일 14시 50분경 크레인선 삼성 1호를 어, 경남 거제시 고현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인천대교 건설 현장에서 사고 예인선인 삼성 P5호 및 3호 T3호가 예인항해중에 높은 파도와 강풍이 부는 상태에서 예인선 삼성 T5호의 예인줄이 이제 스틸와이어로 되어있는데 이 예인줄이 절단되면서 어, 크레인선 삼성 1호가 투묘중이던 어, 원유 운반선 허베이 스피릿 스피릿호와 12월 7일 07시 6분경 태양군 원북면 신도 남서강 6마일 해상에서 충돌하여 원유 운반선의 좌연 탱크 3개소가 파손되고 원유 12,547kl 어1900그 입방미터 정도가 해상에 유출된 사고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투묘라는 것은 어, 선박이 이제 그 정박 구역에다가 그 앵커를 내리고 있는 상태 이것을 투묘라고 에, 사고 선박의 원유 탱크별 파공 크기는 1번 탱크가 30cm 곱하기 3cm, 3번 탱크가 160cm 곱하기 10cm, 5번 탱크는 160cm 곱하기 200cm 크기로 어, 파공, 그 구멍이 뚫렸습니다. 또 당시 서해안 그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시면요 태안 지역에서 한 10km 떨어진 요 지역에서 충돌하게 되는데, 요것은 이제, 어, 유조선들이, 그, 어, 선박의 통항로입니다. 선박이 운항하는 통항로 상에 이제, 어, 허베이 스피리토가 정박하고 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태였고, 어, 조류가, 원래 이제 요 날짜로 따지면 이 시기에는 조류가 한반도에서 중국 쪽으로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됐으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또, 어, 그 방제 협력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은 반대로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 이 당시 풍랑주의보가 내렸다고 했는데 북서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 바람이 한반도 방향으로 불었기 때문에 오염이 어, 중국 쪽으로 확산되지 않고 이 해안으로 우리나라 해안으로 어, 더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서 기름 오염이 이제 이런 형태로 그좀 확산이.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기름이 전부 오염 음, 확산된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태안 이 지역이 자연보호구역입니다. 음, 굉장히 청정 해역으로 그 음, 이제 그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기름이 그 오염됐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컸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어, 사고 선박인 허베이 스피리톤는 한국에 입항하기 전에 중동 사4계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4종류의 원료를 어, 30만 2640km를 적재를 하고 어, 2007년 11월 16일 아랍에미레이트 주루크항을 출항하여 대산항의 현대 올백에 입항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6일 어, 19시 23분부터 대산항 외향 도선사 묘박지에 묘박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 한국에 입항하기 전에 중동 4개국에서 이제 그종의 원두를 적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묘박하고 있었는, 이런, 이제, 상태였는데, 그, 당시, 이제, 허베이 스피리토는, 요런, 이제, 선박이고요. 굉장히 큰 선박에 속합니다. 그, 총톤수 1 4 6,848톤인데, 홍콩 선저의 선박입니다. 그 다음에, 이 허베이 스피리토의, 그 파공을 일으켰던, 충돌을 했던 선박은, 우리나라에서 당시로서는 가장 큰, 기중기 바지선입니다. 보통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선박이 그 선박 건조할 때그 전체의 일부를 들어올리고 하는 이런 작업에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사고 당시에는 이제 그 선박 건조 물량이 당,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인천대교 건설할 때그 상판을 어, 이동시키기 위해서, 상판을 이제 고정시키기 위해서 기중기가 들어줘야 되는데 이 장비를 그 임차해가서 인천대교 작업에 투입을 했다가 다시 이제 삼성중공업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허비스피릿톨은 1993년 10월 7일 일본 고읍에 있는 가와사키 조선소에서 건조한 단일선체 원유 운반선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앞에 사고에서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이다. 이것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중선체 구조로 되게 되면 결국 충돌했을 때 외판에 파공이 생기더라도 내벽까지 뚫지는 않기 때문에 기름이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일선체 유조선은 이제 성과가 조금 사게 되겠지만 한번 충돌하게 되면은 일단의 그 외벽이 뚫리면 은 바로 어, 화물창에 있는 기름이 뚫려서 쏟아지게 되는 이런 이제 그 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허베이 스피리토의 재원에 대해서는 근데 총톤수 146,848톤이고 재화중량톤수가 262,491톤입니다 이 동절기와 하절기가 다르죠 기름이 제 팽창하기 때문에 하절기는 조금 더 재화중량이 재화 줄었고 어, 화합울류 탱크는 13개가 있었고, 요 온유 탱크가 11개, 슬로프 탱크가 2개 있었습니다. 어, 강선 구조 있고 선적항은 홍콩입니다. 어, 338m의 길이에 58m 높이, 높이고 높이가 28.9m입니다. 어, 주기간은 디젤 엔진이 되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디젤 엔진 선박은 만약에 더큰 사고가 나면 은 어, 연료유도 쏟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보조 기계가 있었고, 승선원은 27명입니다. 이런 이제 형태의 선박이었다고 볼수 있고요. 선체 구조는 이제 이런, 이렇게 구조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수, 선수고 선미가 되겠고요. 어, 약 폭이 58m고, 길이가 338m. 이제 요게 유조창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공이 이쪽 측면으로 발생합니다. 구멍이 나면 단일선체 구조는까 기름이 바로 셀수 있게 되었고요. 이중선체 구조 같은 요게 다한 겹이 더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외곽이 뚫리더라도 안쪽은 이제 멀쩡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단일선체냐, 이중선체 구조냐, 이것을 이제 따지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충돌하게 된 예인선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 간에 해상 기준기 선단 임대체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중공업에서 삼성, 삼성 T5A1 1호를 사용하기로 하고 그 인천대교 건설 현장에서 사용한 후에 크레인선 삼성 1호를 삼성 T5와 삼성 T3호가 예인하면서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삼성 1호는 1995년에 건조되어 3,000톤. 해상 그레인이 고정 설치되어 있고 길이 110m 폭 45m 높이 7m 흘수 4.8m의 바지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예인선 T5호 삼성 T5호는 삼성물산이 소유하고 있고요. 292톤이고 길이 35.69m의 예인선입니다. 3, 3호 t 3호는3호 i n d 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213톤급입니다. 또 삼성1호라는 인생을 아, 기준기선은 삼성물산이 소유하고 있고요. 1 1 8 2 8톤의선발입니다또 삼성A1호는 삼성물산이 소유하고 있는 89톤급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없는 삼성 1호가 기준기선이 있는데, 기준기선은 이제 자체 엔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세척의 예인선이 어, 앞뒤로 이렇게 끌고 가는 형태로 선박이 운항하게 됩니다. 어, 유리 오염 현황은 사고로 원유 운반선이 외판이 파공되자 원유와 포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외, 아, 그, 안에 이제 압력이 있기 때문에 구멍이 나면서 이제 압력에 의해서 쏟아져 나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 유출 양상은 탱크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파공규모가 큰 5번, 3번 탱크에서는 사고 당일 오전에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대부분의 원두가 유출되었고 오후에는 선박이 좌우로 흔들릴때마다 조금씩 가늘적으로 유출되면서 어, 중단되었습니다. 또 1번 탱크는 파공규모가 비교적 작아서 사고 다음날인 12월 8일 23시 40분까지 기름이 분출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어, 한국해양연구원의 전문가가 개발한 유출량 추정 프로그램을 위한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한 결과를 보면 사고 발생 한시간 만에 50% 이상이 유출되고 파공이 큰 3번, 5번 탱크는 4시간 이내에 파공부의 상부의 원유가 전부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사고 발생, 이 파공이 돼서 오염사고 가 발생됐을 때도, 예, 시간의 문제죠. 짧은 시간 내에, 예, 이러한 그 파공부의를 봉쇄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할수 있다면, 어, 오염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발생된다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사고선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장면인데요. 이제 첫 번째 화면에 있었던 이 건데, 여기 이제 파공 부위가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이 부위를 확대해 보면은 기름이 이렇게 분출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방제 대책 본부에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어뭐 비과학적인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이제 왜냐하면 그 여기에 이제 뭐 바지선을 여기다가 옆에다 좀 접안을 시켜서 어 그 기름 쏟아지는 것을 받아내 이거는 이제 하나의 방법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대개 이제 이런 사고들이 그 풍랑이 있다든지 굉장히 그 바람이 심하거나 이런 날사고 많이 나는데, 이 사고 때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바지선을 접안을 시키, 여기다 이 접근을 시키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할 때는 바지선 안에 이제 비닐 같은 걸 포장을 해서 기름을 이제 받아내는데, 어,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지금 기름이 이렇게 뿜어지기 때문에 유전기가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기체 형태로 기름, 액체로 쏟아지면서 동시에 기체 형태로도 확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박 간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스파크가 발생하기, 폭발할 위험이 성 있어가지고, 이것도 불가능했고요. 또, 일부, 뭐, 전문가라는 분들은, 어, 기름이 많이 이제 오염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그 소각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볼수 있겠죠. 소각하는 것은 첫 번째 저희가 강의를 할때 토리 개념으 사고 때그 폭파해가 소각을 했지 않습니까? 소각했을 때 이제 대기 오염이랑 이차 오염이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또 우리나라 이해역도 마찬가지로 그 도보 해역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한반도 사이에서 완전히 갇혀있는 항해이이기 때문에 뭐 대기 오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해소되는데 최소 수개월 이상 그 수, 그, 그 하늘을 그 오염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파공 탱크에서 이제 이렇게 기름이 유출되고, 요, 그 하단 쪽에 보면 기름이 아주 두껍게 원유가 쏟아져 있는 장면이고, 이거는 유증기 형태로 퍼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량 유출이 있었지만은, 어, 폭발 위험 등으로 인해서 이제 바지선을 붙여서 받아낸다든지 하는 이런 응급조치가 곤란했다는 것을 제가 아, 설명을 드렸죠. 이 작업선의 배기가스나 정전기 발생 등에 의해서 폭발 위험이 컸기 때문에 이제 접근이 불가능했다. 아, 또 파공이 큰 5번, 3번 탱크 유출은 조기에 중지됐는데 이 파공이 컸기 때문에 기름이 빨리 쏟아졌습니다. 1번 탱크는 이제 소량식 장기가 유출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파공 부위에 따라서 이제 파공 부위를 봉쇄하면서 배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게 하면 기름이 덜 쏟아지는데, 폭랑주의보 어, 상태였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이런 작업들이 쉽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 3번 탱크 유출 상태가 이제 12월 7일 날 찍은 거고요. 여기는 이제 1번 탱크 유출 이렇게, 여기 이제 구멍이 좀 적었습니다. 이 정도로 쏟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름의 뭐그 탱크에 들어있는 양이 이렇게 내려가면, 이때부터는 이제 배의 움직임에, 따라 요동치는 데 따라서, 어 조금 쏟아지다가 안 쏟아지다. 이렇게 했을 거고, 여기는 뭐 압력이 심했기 때문에, 그분의 한 시간 이내에 거의 다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보시면은, 8부이가요 V, EV, EV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마하기 요, 요것이 1번 탱크 어, 3번 탱크, 5번 탱크, 음, 5번 탱크는 특히 크죠. 기름이 많이 쏟아집니다. 3번 탱크, UV의 사진입니다. 오염 지역은 해안선 375km와 101개 도서가 오염됐습니다. 서해안도 굉장히 섬이 많습니다. 충청남도 6개시 군축 태안, 보령, 서천, 당진, 서산, 홍성, 또 전라남도 3개, 신안, 영광,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고요. 전라북도 이익의 시군, 우한 군산이 특별 대책위원회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피해지역 지정은 허베이 스피릿토 유료염 사고 피해 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것을 뭐 일명 허베이 특별법이라고 하는데요. 제2조 사무와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또조에 근거해서 특별재난지역과 유료용사고, 특별대책위원회 지정지역이 선포되면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 전체 그 오염지역은 해안선에 약 375km, 육지부가 70.1km, 오염도선은 1 0 1개인데 충청남도가 59개, 전라남북도가 42개 선이 오염되었습니다. 기름 확산 상태는 앞에 이제 시프린소 사고 때와는 확연하게 이제 다르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름이 지금 쭉 확산된 거죠. 이 전체 기름대가 이렇게 있으니 이건 뭐 굉장히 심각한 오염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고 이후에 12월 7일에 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요게 색깔이 짙은데 요, 요 지역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요 짙은 정도에 따라서 기름 오염이 이제 아주 심하게 됩니다. 이게 퍼져나가면서 옅게 이렇게 넓어, 넓게 퍼져나갑니다. 나가는데 오염물이 확산되는 것이 이때는 시간대별로 예측이 되어갖고, 그곳을 확인을 다 합니다. 그래서 12월 12일, 13일, 14일도 온 시간대별로 모두 좀더 정밀한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산이 되어가지고 제주도인데요. 1월 6일에는 제주도 쪽에서도 기름띠가 이제 확인이 되는 이런 정도로 확산이 되어 나갔습니다. 어, 경제적 피해 상황을 보면요 에, 손해 사정 재판에서, 어, 1 그, 어, 2 7,471건에, 그, 4조 2,272억 원을 청구했는데요. 어, 그, 지금 이제, 사정에서 인정되는 것은 6 3,201건에, 7,384억 원 인정이 되었습니다. 어, 어쩌보면, 이제, 사정재판 결과를 보면 굉장히 과도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상당히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물론 이제 세금을 내고 안 내고 이것이 직접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 그 평상시 수익하고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수익 사,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 세금을 내고안내고가 뭐 상당히 그 추정하는데 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 이제 잘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피해액을 좀 과도하게 어,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국제기금에서는 그 12만 8,408건에 그 2조 7,763억원을 청구했는데 5만 7,035건에 2,006억원이 인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확정에서 당사자가 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야 되는 배상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국제기금에서는 어, 빠른 시간 내에 그 손해를 보상하고 또 보험에서 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어,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 손해배상액에 대한 어, 당사자간의 그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고 나서야 이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면 아무리 제도가 갖춰져 있어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어, 빨리 그 손해배상 작업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25일 기준으로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원칙 앞에 설명드린 대로 국제기금에서 인정된 것이 정도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이와 같이 이제 굉장히 과, 많은 손해배상액수 4조 이상이 청구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어, 이 사고 당시에 대통령 선거가 련려 있었기 때문에 그각 여야 그그 후보들이 다니면서 특별 법을 제정해서 전액 배상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 하면서 결국 허베이 특별 법이 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당시 이제 그 우리 유료용 손해배상보장법에서 국제협약을 받아들여서 책임 제한이 되게 되는 어있 이런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좀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손해배상 청구가 과도할 정도로 어 이렇게 되는 결과, 또 이로 인해서 실제 배상이 굉장히 그 지연되는 그런 어, 악영향도 가져오게 됐다고 보였습니다. 야, 국내외 주요 해양유류유사고의그 손해 사전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요. 우리 시프린소의 경우에도 청구에 비해서 47.5%가 인정이 되었고요. 그 허베이 스피리토는 7.2% 정도 인정이 되었으면요. 거의 인정이 안 됐다고 봐야겠죠. 근데, 반면에, 외국에서 발생된 나우, 어, 나우드카호의 72.8%, 에리카호는 91.8%, 뭐, 프랑스의 프레스티지호는 31.6%, 좀 낮게 나왔습니다만, 대개는, 어, 그, 배상에서, 사정에서 인정되는 비율이 좀 외국에서는 높게 나옵니다그나라와 차이가 좀 있는 편이죠. 뭐 이러한 그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 이번 시간에는 허베이 스피리토 사고의 그 원인과 환경피해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어 허베이 스피리토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뭐두 번째로 허베이 스피리토 사고의 환경피해에 대해서 어, 뭐 자료가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검색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더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 토론해 보도록 이렇게 어, 어, 합시다. 어, 이상 그 강의를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